순하게만 하시면 40초까지는 순하게만 해도 잘 느는데 제가 등산에 비유하면 40초까지는 능 저기 뭐죠? 완만한 경사라고 했죠 40초부터는 좀 등산으로 치면 약간 올라채요 약간 좀 고된 느낌이 있어야 돼안 그러면 다 40초에서 멈춰요 대부분 40초에 멈춰 있습니다 호흡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40초 쯤에 멈춰있어요 편하게 하다 보면 그정도가 한계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제가 말씀드린 고 약간 무리한다는 느낌으로 탈라지는 않게만 해가지고 40초까지 하면서 자기 호흡 관리하는 요령을 얻으셨다면 약간 무리해도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있어요. 그 느낌으로 1분을 목표로 한번 가보세요. 1분에서 2분은 쉬워요. 40초에서 1분까지 한번 가보세요. 40초라는 게 20초, 20초죠. 그렇죠? 20초, 20초, 40초. 들숨, 날숨 해서 합해서 40초. 그, 있잖아요. 무리한다는 게 뭐냐. 한 시간 해도, 한 시간 해도 고르게 될 정도면은 아주 부드럽진 않더라도 또 올려보라는 거예요, 저는. 자, 기준이 있어요. 한 시간을 해도 고르게 할수 있다면 늘려보시라. 약간 땡겨보시라. 너무 순하게만 하지 마시라. 음.